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소 예벽장성단 운영위원장 강신길 장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의혹과 추미애 반무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소 예벽장성단의 이름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소예벽장성단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추미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대한민국 소예벽장성단 성명서 최근 추미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의 군대 휴가 특혜와 관련된 사건은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한 병사의 특혜 의혹을 감싸기 위해 정치권이 개입하고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숭고하게 지켜왔던 도덕적 책임감까지도 무시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원칙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상시 엄정한 군기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대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국방태세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소예벽 장성단은 금두를 지키지 않은 정치권의 군대 질서 파괴 행위나 국민의 군 의무 복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호도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 헌신에 비유하는 파렴치행위 구태타 세력의 공작으로 매도하는 어리석음 등이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검찰은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그동안 추 장관은 제보 자체를 반인륜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혹이 공익 제보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정치권은 제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역시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시침을 내리고 정부기관과 검찰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삼류 독재 국가들에서나 볼수 있는 후진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본 사건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검찰은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간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온 추 장관은 주어남한 국민적 심판대에 서있음을 명심하고 정직하게 수사에 응하여 교열과에 따라 공인다운 처신을 분명히 하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추 장관은 그동안 보여준 오만 방자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 둘째 국방부는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군 본연의 입장에서 사실을 밝혀라 국방부가 지금처럼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략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국방부가 애초부터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 사건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집권당과의 당정협의 이전까지 우유부단한 자세와 모호한 답변으로 정치권력 눈치보기로 일관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문제점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서모 씨가 명령 없이 부대를 이탈한 사령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요양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명령 없이도 휴가를 갈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등의 괴변으로 국군을 한순간에 무원칙의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각사로의 우를 범하지 말라. 셋째,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한다. 무엇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해달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곧 군을 다스리는 왕도라고 할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귀강을 쇄신하는 배전의 노력을 기대한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단행했고 그 핵심은 군인정신의 재건이었다. 예로부터 군기가 엄정하지 않은 부대는 설사 장수가 유능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무대지병 유능지장 불가성이라고 했다. 군기는 군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군내 표플리즘을 경계하라. 진정한 사기란 오직 군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2020년 9월 20일 대한민국 소예벽장성단 일동 감사합니다.